말기에서 예 세포질이 남아 있니까두 개가 돼. 어 핵이, 핵이 두 개가 되는 거군요. 네. 어핵이두 핵이 두개 되는 지점이 말기니까 그렇게 푹 떨어지는 거네요. 어.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쌤? 네. 네, 근데 얘는 무슨 분열이에요? 네, 최대 부분. 아, 어, 그럼 최대 부분열은 이 n이었던 염색체가 n이 되는 거죠? 이게는 안 변해요. 아, 안 변해요. 그럼 여기 한 개였던 네. 꼭 모세포라고 하는데 어떤 세포가 있기은몇 개의 딸 세포가 되는 거예요? 아 세포가 두 개가 세포 하, 그렇군요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안녕하세요. 건강한성영소구독자 여러분. 홀딩서두달 그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